막은 폭포수가 떨어져 큰 바다가 되는 꿈 국가가 발전하여 선진대열에 서게 된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영세업으로부터 큰 기업으로 고속 발전하게 된다. 깊은 숲속에 있는 폭포나 건물을 발견하는 꿈 깊은 숲속에 있는 폭포나 건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작업성과가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 명성이 높아진다. 막은 폭포수 물을 실컷 받아 마시는 꿈 깊은 진리를 깨닫고 대각을 얻게 된다.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한다. 폭포수로 머리를 깨끗이 감은 꿈.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될징조이며 학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됨. 숲 사이에 길고 세찬 폭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꿈. 논문이나 작품이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폭포 위로 잉어가 뛰어오르는 꿈. 사업이 번창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함. 폭포수 수돗물 오물 등에 의해 갑자기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꿈. 사업이 순조롭게 번창하여 크게 성취되며 부기롭게 된다. 폭포수 위에 오색 무지개가 떠 있는 꿈.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시원한 기분이 생긴다. 호수에서 목격을 하던 딸이 갑자기 잉어가 되어 폭포 위로 뛰어오르는 꿈. 성취시키려는 예술작품이 국전에 당선되거나 세상에 공개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용이 폭포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꿈.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입신 출세한다. 입학, 승진, 합격, 취득. 당선 승리 등의 경사가 생긴다 오직 폭포수가 쏟아지는 꿈 신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한다 폭포수 안에서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본꿈 아름다운 애인을 만나거나 중매를 받게 됨 맑은 폭포수 밑에서 목욕을 하는 꿈 악업과 오욕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쾌히 풀린다 흐르는 물이 갑자기 폭포로 변해 소리가 요란한 꿈 어떤 작품 발표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폭포가 장막처럼 쏟아지는 꿈 어떤 초청 강의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전달됨 폭포수가 떨어져 큰 바다가 된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대업을 성취하고 나날이 발전하게 됨 높은 산 위에서 폭포를 바라보는 꿈 자식 형제 문제로 고민이 생기나 해결된다 사업자는 조언자를 만나서 해결 모래산 중간이 허물어지고 폭포같은 물이 터지는 꿈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여 마음이 불안함. 큰 이어가 폭포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흐르는 물이 폭포수가 되어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꿈. 작품 발표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문거리를 던진다. 어깨가 아플 정도로 폭포수를 맞은 꿈. 주변에서 중상 모략을 받거나 구설수에 올라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폭포수를 지나 몸을 피했다고 생각되면 귀찮은 구설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됨. 맑은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 가장자리에 호접난이 곱게 피어있는 꿈. 지금 곧 행운의 여심이 찾아온다. 명예, 경사, 정보, 소식, 재물 등이 있다. 방위가 터져 폭포가 흐르는 꿈. 진리를 설파하거나 많은 재물을 얻게 됨. 숲 사이에 긴 폭포수가 흐르는 것을 보는 꿈. 출판사업, 작품 발표 등이 성대하게 이루어진다. 폭포가 마을을 덮고 장마비처럼 쏟아지는 꿈 텔레비전 출연, 초청강에 인터뷰 등이 매스컴을 타고 공개 방송된다. 골짜기나 폭포에 물을 마시는 꿈퍽 좋은 꿈으로 특히 폭포수는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길몽이다. 폭포수 물기둥을 손아귀로 잡고 있는 꿈 폭포수 물기둥을 손아귀로 잡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귀인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얻는다. 폭포수 밑에서 목욕을 하는 꿈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때를 암시. 폭포수가 쏟아져 퀄퀄 흐르는 꿈.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리게 될 징조로 새로운 발전과 희망이 보이는 좋은 길몽. 막은 폭포수가 쏟아져 굽이쳐 흐르는 꿈. 하는 일들이 장애가 없이 일사천리로 풀리게 된다. 새로운 발전과 희망이 보인다. 숲속의 폭포수를 보는 꿈. 학문연구나 문학작품으로 대성한다. 폭포수물로 머리를 깨끗이 씻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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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폭포 꿈행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